음원 미션이잖아. 일단 비트는 병윤이가 만들었어요. 오 빨리 듣고 싶다! 오늘의 하이라이트다! 들어볼까? 듣자마자 그냥 좀 벙쳤어요. 아 진짜. 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앞이 깜깜하다. 진짜 죽어라 해야겠다. 라는 생각했어요. <목소리>